고더이들 네, 안녕 여러분, 여러분은 우라사와 나오키라는 만화가를 아시나요? 전 모르거든요 마스터키트, 몬스터, 20세기 소년, 이 플루토까지, 어, 음. 만화책 좀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어, 만화 작품들이죠. 거장의 반열에 올라서도, 이 마이너리티 정신을 잃지 않는 거장, 음. 어, 만화책 신의 후계자, 거의 1억 번의 사나이, 뭐,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린 우라사와 나우키를 수식하는 말입니다. 어. 오늘은 이 수식어를 토대로, 대작가! 우라사와 나오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사와 나오키는 1960년 1월 2일생으로 명작을 쏟아낸 예술가치고는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본래 만화가로서의 성공을 꿈꾸기보다는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화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기에 만화기자 같은 것을 해보려고 소학관의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요. 곧 그의 만화에 대한 비범한 재능은 곧 편집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1982년 소학관 주최 공모전의 리턴이라는 작품으로 응모해 신인상 수상을 하면서 만화가로 데뷔하게 됩니다. 사실적인 그림과 영화적인 연출이 특기였기에 스포츠, 액션, 드라마, SF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수작들을 쏟아냅니다. 한컷 한컷 치밀하게 계산된 이미지와 주제에 대한 방대한 사전조사, 개성 강하고 입체감 있는 캐릭터와 풍부한 악역, 권선징악을 답습하지 않는 독특한 작가의 관점까지 그의 작품은 강력한 매력을 품고 독자를 휘어잡게 됩니다. 그 결과 우라사와 나오키는 동시대의 메이저 작가 중 손에 꼽힐 정도로 많은 만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우라사와 나오키는 1억 건의 사나이로 불립니다. 단앤본 판매 누계 1억 권을 돌파한 작가이기 때문이죠. 우라사와는 야와라, 해피, 마스터 키튼, 몬스터, 20세기 소년, 플루토 등 그리는 작품마다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야와라, 마스터 키튼, 몬스터는 애니메이션으로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였습니다. 또 야와라, 20세기 소년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특히, 20세기 소년은 일본의 정상급 배우들이 총출동하는 3부작 영화로 국내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이처럼 작품성과 상업적 성공, 두 마리의 토끼를 확실히 거머쥘 수 있는 작가는 누구죠? 특히 만화를 아홉 번째 예술로 여기는 프랑스에서 우라사와 나오키의 작품은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출판사에서도 우라사와 나오키의 작품은 그야말로 흥행의 보증수표라고 합니다. 그의 만화는 일방적인 만화보다도 10배 이상 팔린다고 하니까요. 당연히 그의 만화가 나올 때마다 출판사들의 판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일본에서 우라사와 나우키의 작품은 27년간 모든 작품을 코단샤 한 곳에서 나왔습니다만 한국에는 매번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20세기 소년을 본 독자분들이라면 켄지의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라사와 나오키는 라이브 공연을 다닐 정도로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현역 뮤지션이라고 합니다. 학창 시절부터 음악을 해왔고 20세기 소년에 나온 밥 레논을 직접 작사, 작곡에 노래까지 불렀을 정도라고 합니다. 2010년에 뮤지션인 사이토 카츠요씨의 유스트림 방송인 하늘의 별이 아름다워의 마지막 화에서 생방송 라이브를 2008년 6월 4일에 싱글 다리너무를 낸 후에 같은 해에 반세기의 남자라는 앨범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밥 딜런과 데즈카 오사무라고 밝혔을 정도로 음악광인 것이죠. 그의 작품을 보면 이두 사람이 얼마나 그의 작품관에 영향을 끼쳤는지 짐작이 갑니다. 네, 지금까지 우라사와 나우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상업성과 작품성, 이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은 것 같네요. 우라사와 나우키의 데뷔는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진짜 난 헌정 반해버렸어. 오늘 꿈에 나올 것 같아. 마이드모터님 하나 볼 거야. 이만 물러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질게 가세요